네 안녕하세요. 엠지용입니다 오늘은 이 인버터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버터와 배터리를 연결할 때는 최대한 굵은 선으로 최대한 짧게 연결해야 됩니다. 이거는 3kg 인버터예요. 저희는 3kg 인버터에 이 정도 두꺼운 선. 4AWG 실리콘 전선이에요. 요거를 사용합니다 1m 정도고요 사실 1m도 제가 생각하기엔 최대 거리예요 웬만하면 1m보다는 길게 사용하지 마세요 4m 쓴다? 인버서 쓰지 마세요 4m 절대로 안 돼요 2m도 안 좋아요 2m까지는 그래도 뭐 <웃음> 쓰셔도 되지만 2m 넘어가면 절대로 안 돼요 아 물론 2m 넘어간 다음에 3 k g 인버터로 그 선풍기 돌리는 건 괜찮아요 <웃음> 왜냐하면 3 k g 인버터라고 하지만 그건 3 k g 닿을 때 위험한 거고 뭐 선풍기 돌리는 건 괜찮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인버터와 배터리를 연결할 때는 인버터는 뭐 대전류 단자가 있으니까 배터리의 가장 큰 단자 대전류 단자에 접 연결해야 됩니다 가끔 여기 아까 준비했어요 요런 거로 인버터 연결하면 안되냐고 왜냐면 뺐다 끼우기 편하니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안됩니다 요거 x t 9 0이고요 최대 90암페어 잠깐 동안 그리고 지속 45암페어 까지 견디는 단자예요이 단자는 절대로 쓰시면 안돼요 그래도 나는 굳이 굳이 단자를 사용해서 연결을 끊었다 꼽았다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단자를 써야 돼요. 앤더슨 단자. 이 단자 종류 많고요. 어느 정도 용량을 써야 되냐면 인버터 출력의 두배 만약에 2000W 인버터라면 최소 300A짜리 앤더슨 단자를 써주셔야 돼요. 3000W 쓰고 싶다. 아 그럼 답이 안 나오는데 앤더슨도. 인버터를 배터리 연결할 때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요것도 주의를 안 하면 어떤 사고가 일어나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첫 번째. 인버터에 보면 네. 와셔가 있고 스프링 와셔가 있어요. 네. 연결 순서. 이 안쪽에 있는 와셔를 무조건 빼주세요. 그리고 요 대전류 단자 접합면에 바로 요렇게. 인버터, 이 고리 단자를 연결해 주게 됩니다. 간혹 이걸 안쪽에다 끼우고 이렇게 연결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어떤 사고가 생기는지 사진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네. 두번째 인버터 전선을 배터리에 연결할 때 분명히 여러분들의 배터리에는 기존에 연결되어 있는 이런 단자가 있을 거예요 제가 어떤 차는 보니까 배터리에 연결된 단자가 3개 4개 되는 차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단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배터리 인버터를 연결할 때는 기존에 있는 단자를 일단 다 빼주세요 무조건 다 빼주시고, 그 다음에 인버터를 가장 먼저 연결해요. 인버터를 가장 먼저 연결하고, 나머지 단자를 인버터 단자 위에다 연결해주세요. 이렇게 연결 안 하고, 인버터 단자를 다른 단자 위에다 연결하면 이 단자로 인해서 접촉조항이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이 배터리 단자가 타 버릴 거예요 타는 것도 이 사진으로 저희가 자료 화면을 내보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버터를 배터리에 연결할 때 말이 참 많습니다. 마이너스를 먼저 연결하냐? 플러스를 먼저 연결하냐?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작업자만 네? 많은 분들은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 전기는 마이너스 먼저 연결하고 플러스를 연결해야지. 근데 그게 옛날에는 맞았다는데 요즘은 엔지니어들한테 확인해 보니까 요즘은 아 그런 거 괜찮고 플러스, 마이너스, 순서 관계없이 어떤 거를 마이너스를 먼저 연결해도 되고 플러스를 먼저 연결해도 큰 상관이 없답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의견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 의견입니다 저라면 플러스를 먼저 연결해요 자동차에 매립된 배터리를 연결할 때왜 그럴까요? 글쎄요. 왜 그러냐면 자, 자동차에서 자 작업을 해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네. 인버터를 네. 그러면 그 보조배터리가 자동차 메인배터리에 연결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차체는 마이너스야 네. 자, 왜 플러스 먼저 연결하냐면 플러스를 먼저 연결하면 마이너스가 연결되어 있지 않죠? 네. 플러스를 연결하면 요거 하나만 연결하고 실수로 이게 차에스쳐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마이너스가 연결이 안돼 있으니까 어허.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를 먼저 연결한 상태에서 플러스가 차체에 스치면 어떻게 될까? 아. 빠박! 아. 그래서 먼저 플러스를 연결해 주세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연결해 주세요 왜? 차체는 마이너스고 얘도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네. 그래서 제 의견은 차에 매립된 배터리에 인버터를 연결할 때는 플러스를 먼저 연결하는 게 안전하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네, 수긍이 가요. 네, 뭐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하는 거것서 네, 상관없어졌으니까. 네. 그래서 인버터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번에는 최대 출력. 자, 여러분들이 12V 인버터를 사용하게 계신다면 자, 이거는 진짜 당부 드릴게요. 최대 출력. 200A 넘지 마세요 음. 와트로 환산하면 12 곱하기 200 해가지고 2 4 0 0 w 트 정도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단자 있죠? 네. 이 단자 자체가 200A 이상을 못 견뎌요 그래서 저희는 12V 3000W 인버터에 2500W 제한을 걸어버렸어 아예 아. 3000W 쓸수 있는데 제한 걸었다니까요 아. 네, 위험해요 200A 이상이면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2500W짜리 인덕션 쓰지 마세요 2000W짜리 미만으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웬만하면 화력 좋은 인덕션 그건 집에서 쓰면 되잖아요 아 물론 여러분들이 24V 배터리와 24V 인버터를 쓴다면 네. 자 24V에서는 전류가 반으로 줄어들어요 동일출력에서 24V는 3000W 쓰셔도 돼요 저희 24V 인버터 3000W, 걔는 락을 안 걸었어요. 걔는 3000W까지 3000W로 계속 쓸수 있습니다. 아 12V 200A는 무서워요. 그리고 인버터로 웬만하면 사용을 하면 안 되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싸구려 전기장판. 음. 종은건 괜찮아요. 한 5만 원 넘어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아, 2만 원짜리 전기장판은 인버터 가지고 쓰지 마세요. 왜냐면 전기장판에 보면 온도조절기가 있죠 네. 그 온도조절기가 뜯어봤더니 s c r 이란그 트랜지스터가 있거든 네. 그걸 이용해서 반파정류를 해요 반파정류가 뭐냐 규류전기 음. 아까 사인파라고 했죠 예. 사인파에서 윗대가리만 갖다 쓰는 거야 아래를 날려버리고 오. 그리고 그 윗대가리에 간격을 조절해 가지고 온도 조절을 해요 그럼 옛날 기계식 인버터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근데 요즘은 인버터도 출력단에서 계속 피드백 신호를 받아요 내 출력에 문제가 있지 있나 없나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 전기장판에 연결하는 순간 왜? 사인파에서 절반이 날아가 버리거든? 그래야지 인버터가 고장 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험해 보면 알아요 인버터에 전기장판 연결하면 소음 발생할까요? 드르르그 전자식 인버터는 다 소음이 발생해요. 12V, 아, 그 220V 전기장판을 쓰면.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밖에 나가서 전기장판을 쓰고 싶다. 전기장판은 무조건 12V 직류 전기장판을 사용해 주세요. 전기도 아낄 수 있고요. 인버터에 무리도 안 가고요. 자, 두 번째. 압축기를 쓸 때는 아까도 말했지만 컴프레셔예요 컴프레셔 또는 에어컨입니다 에어컨을 쓸 때는 그 컴프레셔 자체가 처음에 시동이 걸릴 때 5배 정도 전기를 먹습니다 그래서 컴프레셔를 쓸 때는 무조건 최고로 높은 출력의 인버터를 사용해 주세요 또 그리고 인버터 가지고 안 되는 안 돌아가는 장비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장비가 있었냐면 그두 가지 일단 용접기 스팟 용접기 같은 거안 네. 돼요 어허. 왜냐면 스팟 용접기나 용접기에 소비전력이 2000W로 나와있어 아 2000W, 3000W 쓰면 되겠네 그랬는데 그 2000W라는 건 뭐냐면 1초 동안 2000W를 쓴다는 건데 아... 0.2초 동안 동작해 0.1초 동안 동작하고 그럼 0.1초 동안 만, 2만 w 를 땡겨 쓰는 거예요 0.1초동안 2만와트 땡겨쓰고 0.9초를 쉬어요 그런식으로 2천와트를 사용한다는거예요 못씁니다 하나 더 있어요 그렇게 0.1초동안 땡겨쓰고 0.9초 쉬는 장비가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전동 타카 타카 뭔지 알아요? 딱! 아무튼 못 박는거 걔도 전동 타카 2천와트짜리가 있더라고요 걔도요 0.1초동안 2만와트 쓰고 0.9초동안 쉬어요 이거 가지고 인버터 가지고 전동타카 못 쓰세요. 인버터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그 가전 제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고출력 충전기예요. 인버터는 DC를 AC로 바꾸죠. 네. 충전기는 AC를 DC로 바꾸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요즘은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아 그런 둘다컴퓨터거든 걔네끼리 연결시켜놓으면 둘다 피드백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 60A짜리 충전기를 사용한다. 개 같은 경우는 12V에 60 곱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음, 대충 600, 1060, 12. 그러면 거의 800W 정도 나오거든요. 더 나오나? 더 나오겠다. 900와트 정도 나올 것 같아. 900와트짜리 충전기를 쓸 수는 있어요. 쓰는데, 얘가 체크할 때, 그, 전자식 인버터들이 체크할 때, 소비 전력을 충전기에 피드백을 잘못 받아가지고, 두 배로 측정을 해버려. 아, 내가 지금 900와트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 1800와트를 쓰고 있다라고 측정을 해버려요. 충전기 같은 경우는 딱 충전기 소비전력의 두배 이상 인버터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인버터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과 인버터에 좀 쓰면 안 좋은 제품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가볼게요. 어, 많은 분들이 지금은 그 캠핑 다니시는 분들 위주로 파워뱅크에 보조배터리 인버터를 연결하는 경우였고요. 어떤 분들은 자동차 배터리에 직접 나는 파워뱅크가 없어 내 자동차 배터리에 연결을 해 시동 걸고 쓰면 되지 않냐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결론 됩니다 원래 그러라고 만든 인버터예요 원래 파워뱅크에 연결하는 게 아니라 요비클 인버터 자동차 인버터라고 부르거든요 원래 그 24V 큰 트럭들 있죠 그 트럭 배터리에 연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버터예요 연결해도 되는데요 그 최대 출력만 조심해 주시면, 주시면 돼요 일단 스타렉스를 한번 예로 들어 볼게요 스타렉스 일단 배터리는 무시하세요 시동 켠 상태에서 돌린다는 건 뭐야 계속... 알터네이터에서 생산하는 전기로 인버터를 쓰겠다는 거예요 네. 자 스타렉스 알터네이터는 제가 알기로는 최대 출력이 80A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최대 출력은 60A 정도예요 60A만 700W 정도 될것 같아요 즉 내가 스타렉스 배터리에 자동차 메인 배터리에 인버터를 연결해서 쓴다 그러면 700W 이상은 계속 사용하지 마세요 물론 이 보조배터리도 전기를 저장하고 있죠 한 3-4분 정도는 좀 넘게 1000W 넘게 뺏으셔도 돼요 잠깐 동안은 근데 보조배터리에 있는 거는 예상보다 금방 전압이 떨어집니다. 그럴 때또 알터네이터에 부담, 부하를 줄 수가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야외 전기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